안녕들 하신가 어느덧 일장의 마지막 결국 삼시세끼 읽겠습니다 네팔을 채화하다 아침 7시 인천공항 도착 곧바로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그냥 회사로 갈 수가 없다 냄새 한국에 도착해서도 가시질 않는다 그저 오세뵌 냄새가 아니다 이미 네팔을 떠나왔는데 왜 이러지? 아이구 며칠 있었다고 이렇게 냄새까지? 적응력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가 나고 서양 사람은 치즈 냄새가 난다더니 네팔 다녀온 나한테서 버팔로 냄새와 커리형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 샤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집으로 갔다. 음식의 힘이란 실로 대단하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나라 것이 온전히 내 몸을 관통하게 되니 말 그대로 채화다. 사실 네팔은 출발 전부터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일단은 커리 인스턴트 커리는 영국에서 만들었고 인도가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오리지널이 인도라 알려져 있지만 네팔도 정통성을 주장할만하다. 나는 커리를 기본으로 밥을 바트 반찬을 타르 커리 콩수프를달 이라 하는 이름도 예쁜 네팔식 백반이 궁금했다. 네팔은 티베트족 음식도 발달해 있어서 텐축은 우리네 수제비와 비슷하고 모모는 만두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나는 첫날부터 네팔 음식에 푹 빠졌다. 끼니마다 맛보는 재미가 썩 좋았다. 같은 커리 백반이라도 사용한 고기에 따라 메뉴가 나뉘는 집이 많다. 커리에 쓰이는 고기는 닭, 소, 돼지, 양, 물, 소 등인데 국민의 80% 이상이 힌두교인 나라에서 소고기 요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혹 있다 하더라도 신선도가 의심된다. 그래서인지 버팔로가 대중적이다. 박타프로의 대표 음식은 그 지역 특산물인 독이에 부어 만드는 버팔로젓 요거트, 커리뿐 아니라 모모 텐투게도 많이 넣어 먹는다. 버팔로 고기는 특유의 향이 있다. 약간 시큼하고 누른 내가 난다. 새 음식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내게 버펄로 고기는 처음부터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네팔에서 매일 한끼 이상은 버펄로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 버펄로 냄새와 내가 하나 되는 건 이상할 게 없었다. 박타프로에서 발견한 모모집은 우리네 옛날 만두집과 똑같았다. 김을 푹푹 올리는 입구의 커다란 찜솥에는 둥근 버펄로 고기 모모가 줄 맞춰 예쁘게 올려져 있었다. 실내에는 현지인들이 바글바글 모여 앉아있었는데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다. 빈자리가 나면 들어가 앉으면 되는 테이블 공유 시스템이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한 접시를 주문하니 주인장 아들이 조심조심 찐 모모를 가져왔다. 현지인들에게는 물어볼 필요 없이 커리 소스를 끼얹어 주는데 여행자에 대한 배려인지 우리에게는 소스를 따로 서빙해 주었다. 현지인들은 저마다 자기 접시 앞에서 먹기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옆눈으로 견눈으로 혹은 대놓고 우리를 의식하고들 있었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 음식점이 문 밖에 널렸는데 쟤네 이거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던 것 같기도. 테이블 위 커다란 스테인리스 저그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건 뭐지? 주전자라고 하기에 모양이 그게 아니고 컵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물이 가득 담겼으니 손이라도 적시라는 이야기인가 궁금증은 얼마 가지 않았다. 모모를 먹다가 목이 마르면 사용하는 공염 물컵이다. 물컵이 공영이니 테이블이 공영인건 당연지사. <웃음> 깔끔을 떨기엔 너무 많이 왔다. 사람들의 눈빛은 호의적이었다. 이방인을 이쁘게 봐줬고 배려해 주었다.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아빠이를 돕는 웨이터 소년과 사진 한 장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네팔에도 스테이크집이 있다. 진짜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다. 이건 나 혼자만의 해석인데 아마도 일찍부터 각지에서 등반가들이 네팔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등반가들은 등반 전후로 포식을 한다고 들었다. 고열량 단백질 공급과 맛에 대한 만족감에 소고기만 한 것이 있을까? 이유와 어쨌든 네팔의 착한 물가 덕분에 훌륭한 스테이크를 우리 돈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포카라에서는 곁들인 맥주 한병 가격이 스테이크 값보다 비싸서 픽 웃음이 나기도 아 여기는 박타푸루의 도자기 굽는 마을인데요. 박타푸루의 특산이죠. 도자기와 그리고 이 도자기에 담은 버팔로 요거트인데요. 음, 여기 나오네요. 바로, 버팔로젓 요거트가 아까 본그 도자기 안에 이렇게 담겨있죠. 음,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달밭이죠. 그래서 콩스프, 요게 달, 그 다음에 요게 밥, 그 커리, 그 다음에 요거 난, 그리고 이런 반찬들. 어, 맛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독일 여행은 참 좋았다.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3주 정도 독일 여행을 하는 동안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촌동생이 많이 도와주었다. 사실 방만 내줘도 충분한데 언젠가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며칠 여행을 도와준 것을 큰 신세라 여겼나 보다. 보수적인 완벽주의자였던 동생은 이 기회에 나에게 유럽의 여러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 했다. 하여 이 여행은 배움의 연속이었다. 스에는 동생도 여름휴가를 내어 함께 프렌치에 다녀왔다. 우린 프렌치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숙소를 잡고 정말 아름다운 휴가를 보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동생은 미각도 뛰어나 좋은 식재료와 음식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 한 번은 풀코스 정찬을 먹으며 내게 서양식사 예절을 알려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행 3주차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동료 오케스트라 연주자, 유명 지휘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미리 점검하고 연습을 시킨 게 아닌가 싶다. <웃음> 프렌차에서 먹은 정차는 배가 터질 것 같았다. 에피타이저 이후 파스타,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 후식과 술, 거기에 식사 내내 테이블 위에 있었던 한 바구니의 빵이 동생의 지휘 하에 식도를 통과했다. <웃음> 보통은 파스타에 샐러드만 먹어도 속이 부대끼는데 스테이크와 후식까지 양도 그득그득했다. 생각하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게다가 그때 나는 식이요법으로 위를 잔뜩 줄여놓은 상태였다. 밥세 숟가락이 미덕이었던 나에게 그 많은 걸다 먹이다니.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과 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를 볼 시간이 거의 없었고 당연히 서로에 대한 경험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조금씩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가족이라는 집단의 힘으로 우린 그런대로 잘 지냈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데다 몇번안 되는 한국 방문 때도 할머니와 같이 지냈던 동생은 이따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100년 전 한국어를 구사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고 빤스 사라다 같은 말이 원래 영어라고 알려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몰래 찾아와 레슨을 받을 만큼 멋진 동생이지만 그녀의 한국어는 전근대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 활력소이자 웃음 약이 되어주었다. 어쨌든 유럽의 정찬 자리에서 언니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은 귀엽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여행 내내 체기가 내려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 와중에 재미있는 독일인들의 말 하나는 남았다. 건배할 때눈안 마주치면 7년간 연애 못한다. 즉 눈을 똑바로 그윽하게 바라보며 건배하라는 말이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의 재미없는 분위기에서 자란 덕에 나는 딱히 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상사가 들이댈 때면 어찌나 불편하던지 고개를 꼬박 숙이고 인사하듯 받곤 했다. 일대일 건배는 절대 피했는데 술에 취한 상사가 소주잔을 들이대면 난감하다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럴 때면 굳이 날 먹이겠다면 먹어주마 하는 심정으로 소주를 털어놓고는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먹여서 내가 죽었어 라는 메시지랄까. 무슨 사회생활을 그리 반항적으로 했는지. 어른 앞에서 몸을 돌려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니 나도 참내일 없는 직장인이었구나. 여행에서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그런 반항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인지 독일 사람들의 눈 마주치며 건배 분위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잘하면 없던 로맨스도 만들어줄것 같은 꽤 반짝거리는 순간들이었다. 어쨌든 덕분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식사자리에 초대받았으니 동생아, 너의 숨막히는 특훈을 용서하마. 음, 이거는 피렌체 정찬 특훈 <웃음> 때 나왔던 에피타이저인데요. 어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카프레체 샐러드예요. 이... 치즈도 너무 맛이 좋았고 약간 살짝 익힌 이 방울토마토랑 이 무심한듯 뿌려져 있는 올리브유도 참 맛있었어요. 이때 제가 그 레몬첼로를 잔뜩 먹고 잔뜩 취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먹는 겁니다. 비둘기 프라이드가 이집트에 진짜 있다. 게다가 여기선 고급 음식이다. 한국에서 치킨도 잘 먹지 않는데 비둘기라고? 길에서 비둘기를 만나면 한참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나다. 새가 싫고 비둘기는 더더욱 싫다. 여행 중에는 현지 음식에 관심을 갖지만 비둘기 먹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를 비둘기 접시 앞으로 데려간 이들은 룩소르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이었다. 이 대륙의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소문난 맛집을 곱게 프린트해왔다. 우린 시장 2층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다. 나는 가장 서민적이면서 일반적인 음식인 코샤리를 주문했다. 코샤리는 마카로니 위에 양파튀김과 토마토 소스를 올려주는 한 그릇 음식으로 면을 사랑하는 나에겐 딱 좋은 메뉴였다. 내가 코샤리를 주문하자 중국인 친구들은 그게 다야?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너 가지 음식을 줄줄이 주문하며 비둘기구이도 빼놓지 않았다. 나 또한 이렇게 많이? 하는 표정. 역시 시기주의 나라, 스케일이 다르군. 내 표정에서 마음을 읽었는지 다 먹을 생각이라기보다 궁금해서 한번 맛보는 거야. 라며 재차 강조한다. 한창 예쁘고 싶은 귀여운 여학생들이다. 어쨌든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바로 그 비둘기구이를 맛보기까지 했다. 음. 닭고기와 비슷한데 고기가 조금 더 기름지다. 느끼하다기보다 부드럽다. 크기도 길가에서 보던 그런 비둘기는 아닌 것 같다. 참새인가 쉽게 작다. 이런 맛이라면 예전에 어떤 시트콤에 나왔던 것처럼 양념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팔아도 믿겠다. 이집트 요리에 들어가는 비둘기는 길비둘기가 아니다.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래 닭둘기에게서 이런 육질이 나올 것 같진 않아. 사실 이집트 요르단 여행에서 내가 열광했던 음식은 후무스이다. 만수르 안에 미용식으로 이름난 후무스는 중동의 고추장, 된장 같은 거다. 병아리 콩을 삶아서 올리브오일, 마늘 등을 섞어 만드는 페이스트로 어느 상에나 후무스가 함께 나왔다. 요르단 안만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후무스, 애쉬, 필라프를 먹은 것이 그 여행의 마지막 기인이었다. 중동 지역의 빵인 애쉬에 필라프를 넣고 후무스를 바르고 고수도 살짝 곁들여 샌드위치처럼 둘둘 말아먹었던 마지막 점심. 여행의 여운만큼 맛의 추억도 함께 이어졌다. 어느 날 이태원에서 이 음식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사왔는데 가격이 10배쯤 되었던 것 같다. 우리 떡볶이 김밥이 외국에서 엄청 비싼 거 그런 거다. 집에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래 먹고 싶었지만 금방 상하는 음식이라 다음 날로 빠이빠이. 독일 여행 때 후무스 만드는 법을 배워오기도 했고 지금은 서울에서도 후무스 음식점이 많이 생겼지만 현지 맛이랑 같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여행 중에 현지 음식은 열심히 먹어두는 게 상책이다. 그날의 공기와 기분과 사람들의 소리를 함께 먹는 것이다. 이게 비둘기입니다. 요게 코샬이에요. 그냥 굉장히 그냥 간단한 한 그릇 음식이고 그리고 아, 이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후무스인데요. 이렇게 빵이랑 고수랑 필라프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씨 빵에다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정말 어, 그 여행을 통틀어서 제일 싼 음식이었고 제일 맛있었어요. <웃음> 내 입맛이 싼가 봐. 성패는 마음먹기 나름. 여행 중 삼시세끼는 즐거움이자 어려움이다.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의 뷔페 식당이 많은 이유는 피차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직접 주문할 때면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음식이 모르는 언어로 쓰여있으니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간이다. 가끔 야심차게 주문한 음식이 실패하면 더 예민해지고 운이 나쁘면 탈이 나기도 한다. 몰타의 마셜슬록에서 먹은 음식은 어?로 시작해. 하?로 끝났다.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몰타에서 별 생각 없이 일요일을 맞았는데 숙소 주인 아주머니가 일요일에 여는 피시마켓 마샤슬록을 강추했다. 숙소에서 만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마샤슬록에 가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더니 한참 만에 온 버스는 서지도 않고 휑하니 지나쳤다. 그 앞에서 이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 상황에서 기분이 상한 몇은 다른 일정을 택했고 결국 매트라는 친구와 나 둘이 가게 되었다. 마샤슬록은 소문대로 현지인과 여행자들이 몰려 꽤 복잡했다. 물 위에는 스페인풍 배가 한가롭게 떠있고 커다란 몰타 국기도 분위기를 꽤 살린다. 피시마켓이라더니 별걸 다 판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 물건과 작은 기념품을 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장 구경을 했다. 길거리 음식인 이마레트를 하나 사서 둘이 나눠먹는 알뜰신공을 발휘하기도 이마리트는 너츠를 갈아 꿀에 섞고 속으로 꽉 채운 빵이다. 몰타의 간식은 대체로 무척 달다. 아 달다. 반개 먹기도 힘들다. 어서 밥 먹으러 가자. 매트. 매트와 나는 현지식을 먹어보기로 했다. 사람이 많은 레스토랑을 두어개 보았다. 레스토랑 안은 기대와 달리 더웠다. 에어컨을 켜지 않는 매우 친환경적인 레스토랑이었는데 사람들 모두 차분히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기 레스토랑이 아니라 느린 레스토랑인가? 어쨌든 종업원에게 추천 음식을 물어보고 나름 신중한 결정을 했다. 일단 바게트 몇 조각에 채소가 한 접시 나오더니 드디어 등장한 메인 요리. 아, 가자미 튀김이 덩그러니? 이거 젓가락으로 발라 먹어야 하는데. 여기식 연장은 나이프와 포크다. 어색하지만 포뜨기를 시작한다. 지금은 식성이 단순해졌지만 그때는 생선만 먹는 것이 어색했다. 게다가 터키의 고등어 케밥을 먹어보기 전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게트와 가자미는 양반인데 그땐 참 어색했다 빵과 가자미의 조합이라니 어쨌든 열심히 현지 적응 중 뭔가 이상하다 가운데로 갈수록 생선살이 두툼한데 벌건피가 쭉쭉 배어나온다 아 생선도 미디엄 웰던인가? 생선은 비린 것이 미덕이라지만 비린 피까지 더해지니 한 접시 클리어는 영 어려워졌다 현지 적응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미얀마 가족 여행은 음식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주식도 우리와 같은 쌀이고 맛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얀마 정식은 우리네 백반과 같은 구성이다. 밥, 반찬, 국의 간도 우리와 비슷하다. 삭힌 죽순처럼 내공이 필요한 현지 반찬도 있지만 대체로 괜찮다.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샨족의 상차림이었다. 샨족은 미얀마 소수민족 즉인내우스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고산족인데 그들의 밥과 반찬은 먹기 편안하고 맛이 있다. 인내우스 근처의 4시스터즈 레스토랑은 이전에 혼자 왔을 때 인상적이어서 다시 일정에 넣었던 곳이다. 역시 내 촉이 맞았는지 부모님은 모든 일정 중 가장 맛있게 많이 드셨다. 치킨커리, 국, 감자볶음, 토마토 무침 등 부드럽고 간이 세지 않은 음식들이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활력을 주었다. 소소하지만 꿀팁 메뉴 고르기가 애매하면 나는 국수를 고른다 미얀마의 경우는 샨 누들이었다. 이것은 인내우스 쪽에서 흔히 맛볼 수 있다. 국물 맛이 깔끔하면서 약간 칼칼하다. 고명으로 땅콩이 올라간다. 동남아를 여행할 때는 볶음국수가 만만하다. 태국 파타이나 중국 차오미펀처럼 어딜 가나 쉽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싸다 국물이 있는 국수는 볶음국수에 비해 실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육수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향을 내는지에 따라 내 입맛과 맞지 않으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볶음국수는 기름으로 속여주는 부분이 있다 지우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지 않은가? 볶음국수가 그런 효과다 나는 볶음국수에 맥주를 곁들이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값이 저렴한 동남아 여행에서는 맥주값이 밥값보다 더 비쌀 때가 있다. 주량은 맥주 한 잔인데 반주를 좋아하는 게 함정. 여기가 그마셜슬록 그 피시마켓.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역 오일장 같은 뭐 그런 곳인데요. 음, 피시마켓 바다의 풍경이고 저 멀리 이렇게 몰타 국기가 보이는데 이게 책의 편집상 잘안 보였네요 굉장히 큰 국기였어요 이 포시스터즈 식당이 굉장히 소박한데 여기가 그 만족한 만큼 돈 내는 그런 식당이라 제가 뭐 가끔 마케팅 관련 강의할 때도 여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맛이 정말 비슷해요 이 간을 내는 그 간을 하는 게 조금 굉장히 우리나라 음식하고 비슷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식사를 드셨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몰타의 가자미 스테이크인데요. 물론 우리가 회도 먹지만 이 튀김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때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자 맥주 얘기가 이어지네요. 맥주와 담배. 나는 맥주가 좋다. 맥주를 마시면 기분이 업된다. 그나마 두캔 먹으면 많지 한 캔이 정량이다. 그런데 요딱한 잔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 여행 때문이다. 로컬 음식에 열심히 도전하지만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먹어보는 식재료, 처음 맡아보는 향, 너무 달거나 너무 느끼하거나.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음식이 얼마나 담백한지 확실히 알게 된다.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다. 그렇다고 현지에 가서 한국 음식 찾아다니는 성격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 음식은 거기서 먹어보고 싶은 게 본심이다. 궁금하니? 트라이! 이때 공식은 맥주 한 잔을 곁들이는 거다. 내 술버릇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얀마 맥주는 맑고 깨끗했다. 실제로 세계 3대 맥주에 속하고 무슨 맥주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는데 확인을 안 해봤다. 어쨌든 그럴만한 맛이다. 물이 좋아서인가? 다음날 숙취도 없다. 그러니 미얀마에서는 끼니마다 반주를 즐겼다. 만달레이에서 만난 영국인 변호사는 미얀마 맥주에 푹 빠져 있었다. 무언가를 비닐봉지에 써서 홀짝거리길래 물어보니 700ml짜리 미얀마 맥주병이었다. 그는 연신 러블리 비어 하면서 마셔댔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음날 말짱하다나? 그게 술 때문인지 육중한 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표정만큼은 진심인 듯 보였다. 정작 맥주의 기원은 이집트다. 피라미드를 만들 때 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맥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금주의 나라다. 이미 6 0 0 0년 전부터 맥주를 만들었고 구토하는 걸 축복이라 여긴 이집트인데 지금은 금주라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맥주가 없지는 않다. 이집트 갔을 때는 샤카라라는 맥주를 마셨는데 샤카라의 뜻은 무덤이다. 이 맥주는 이름처럼 확실히 나를 무덤 앞까지 데려갔다. 맥주만 마셨다 하면 배아리를 했던 것. 처음에는 과음 때문인가 했고 두 번째는 확실히 맥주가 안 맞는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좋아하는 맥주를 자제해야 했다. 이집트 맥주 이야기를 한 김에 시샤도 소개해야겠다. 흔히 물담배라 하는 것이다. 글쎄 시샤는 단순히 담배가 아니다 아랍 남자들의 문화, 유흥, 교류와 연결되기 때문 금주하는 이슬람권에서 시샤는 술을 대신한다 화려하게 장식한 호리병에 물을 담고 여기에 호스를 꽂는다 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 호리병 입구 근처에 숯과 향신료 통이 있다 담배향은 주로 과일향이다 순하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독한 담배라고 한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모여 시샤를 돌려가며 피웠다는데 지금은 특히 여행자라면 남녀 구별 없이 모여 앉아 일종의 문화 체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눕듯이 앉아있는 나른한 분위기가 좋아 물담배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곤 했다. 그 자리에서 옛날 영화 배너가 생각났다. 무형의 문화가 그렇다. 피라미드와 신전 같은 유적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샤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행의 현장감이 느껴졌으니 말이다. 멕시코에서 꽤 다양한 술 에피소드를 남겼다. 일단 코로나. 코로나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맥주가 분명하다. 지금은 유례없는 감염병과 이름을 같이하며 뜻하지 않은 불운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가격도 싸고 어딜 가든 코로나 간판이 보인다. 코로나 이름에 바도 있고 코로나 사탕도 있다. 그러니 반주는 매일 코로나였다. 칸쿤에서는 최고의 데킬라를 마셨다. 데킬라의 나라답게 멕시코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멕시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칸쿤 해변에 들렀다가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았다. 언제나 계획한 식당만 고집하던 K 언니가 어쩐 일로 사전 정보 없이 허락한 식당이었다. 알고 보니 여긴 데킬라 전문 바 진열장한 각종 진귀한 테킬라 스트레이트와 테킬라 베이스의 칵테일, 메스칼, 맥주 등이 여행자를 유혹했다. 제대로 술집이네. 우린 저녁 식사와 함께 데킬라한 잔을 주문했다. 난 멕시코에 올 때부터 데킬라를딱한잔 마셔보되 정말 좋은 걸로 맛볼 생각이었다. 내 주량으로 가장 화끈하게 멕시코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보통 고급 식당에서 데킬라 한 잔이 우리 돈 4천원에서 7천원 정도인데 내가 주문한 건 무려 2만 천원. 병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딱한 잔이다. 우리에게 유명한 호세 쿠에르보 브랜드 중 최상급 라인이었다. 직원이 병을 가져와 확인하는 등 비싼 술의 의식을 마친 후 드디어 그한 잔이 등장했다. 두 개의 스트레이트 잔 한쪽은 토마토 주스가 다른 한쪽은 문제의 데킬라님이 자리 잡았고 받침대에 라임과 소금이 나왔다. 100% 아가베로 만든 상등급으로 3년 이상 숙성된 아주 아주 독한 술이다. 여기서 아가베의 혼합률이 중요하다. 100%면 1, 2등급으로 천연주이고 혼합주는 3등급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포세 쿠에르보는 혼합주로 3등급이다. 그러니까 1등급 털어넣은 나 완전 세게 마신 것. 한방에 갔다. 식도를 타고 불이 지나간 후 졸음이 몰려왔다. 저녁 식사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 테이블에서 마리아치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노래소리는 때마침 자장가가 되어주었다. 마지막 밤을 불태울 전이는 벌써 물 건너갔다. 빨리 침대로 가서 눕고만 싶을 뿐. 언니는 마지막 밤이니 클럽을 찾아보자며 술깨라고 음료 한 잔을 주문해 주었다. 이런 이것도 데킬라 베이스다. 언니 여긴 데킬라 전문 바라고. 난 숙소로 돌아와 깊이 잠들었고 여행의 피로를 깊은 잠으로 풀었으니 최상급 테킬라는 나름 큰 역할을 했다. 귀국길은 칸쿤에서 멕시코시티로 넘어와 LA를 거쳐 한국까지 오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연착되었다. 면세점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보고 훑어보고 뒤져보아도 비행기는 올줄 몰랐다. 면세점에서는 데킬라가 종류별로 있었다. 와중에 대부분의 데킬라는 종류별로 시음이 가능했다. 이미 데킬라 맛을 뜨겁게 본지라 받아 마실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술꾼에겐 여기가 천국이겠다 싶었다. 이게 이태리에서 마신 레몬첼로인데요. 이태리 소주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달고 맛있는데 엄청. 독한 술입니다. 저에게는. <웃음> 아, 역시 취했기 때문에 사진도 잘안 나왔네요. 이게 그 비싼 테킬라인데요. 비싸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이거는 이태리 시칠리섬의 그 체팔루 식당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서 마셨던 맥주네요. 어 일장을 마쳤습니다. 어느덧 반을 읽었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